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섯번째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도 좀 구석진데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투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, 못 고르겠는데? 역시 내 눈은 정확했어. 맛있지? 음. <웃음>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는? <웃음> 포레스트 베이크는요, 베이커리가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. 사람이 정말 많이 찾는 곳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진 찍기도 너무 힘들고, 고를 수 있는 옵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.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서 먹고, 그 날의 일과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맛있네 근데 진짜. 음. 근데 좀 비싸요.